안녕하세요 먹풀이 엄마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를 어, 좀 오래 보관해서 한달 정도 이렇게 이제 김치에다 넣어놓으면 오래 보관해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이렇게 계속 해왔었는데 이 좋은 방법을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정보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올려보려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파를 사다가 이렇게 다 씻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 되면 이렇게 좀 이렇게 물기가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 쓸어서 유리 용기가 제일 오래 가요 제가 여지껏 해봤는데 플라스틱 용기 좋은 거 보다도 이 유리 용기가 제일 오래 보관해서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밑에다가 키친타올을 이렇게 두 겹으로 해서 이렇게 깔아 놓은 다음에 제가 이제 팔을 쓸 거예요 길게 깍두썰기 한 거는 이렇게 지퍼백에다가 키친타올 깔아서 이 안에다 넣어 놓을 거예요 끝부분 자르기 힘드시면 이 부분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왜 반반으로 쓸었냐면요 계란말이 같은 거할때 이럴 때는 이제 초록색이 많이 필요하니까 어 계란말이 뭐 이렇게 색깔 같은 거낼 때는 이쪽 부분을 좀 쓸고요 뭐 나물 같은 거 묻히고 뭐 이럴 때는 뭐다 같이 쓰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계란말이 할 때는 이쪽 부분을 좀 색깔을 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쓸때 아예 쓸때 이렇게 반반씩 썰어 놔요 이렇게 썰어 놓고 요거는 아까 제가 이제 쓸면서 끝부분 앞부분 쓸기 어려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찌개용으로 찌개용으로 이렇게 쓸어가지고 이렇게 쓸어서 지퍼백에다가 공기 쫙 빼서 놔두면 여기도 이제 키친타 같은 거 이렇게 한장좀 덮어주면 이렇게 덮어서 공기를 이렇게 쫙 빼서요. 뺀 다음에 이렇게 해놓으시면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썰어놓은 파도 키친타월로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바쁘시지 않으면 그때그때 그때 썰어서 드시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일하시는 엄마들은 파, 파 쓸고 마늘 빠고 그러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때 요렇게 해서 이렇게 김치에다가 보관하면은 저희는 한한달 동안 파안 사서 써먹고 요렇게 보관해서 김치에다가 놔두시면. 한달 정도 넣고 있쓰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 비쌀 때는 파 사기도 되게 무섭잖아요.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뭐천 원, 이천 원 사다가 저는 어제 이거 사천 원 줬거든요. 파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파를 손질하는 법을 끝내 봤거든요. 근데 파 이렇게 해 놓으면은 한달 동안 걱정 없이 먹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이렇게 보관 방법으로 제가 팔을 오래 쓰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이런 정보를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한번 이렇게 찍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먹풀이 엄마였습니다